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의 길입니다 아, 오늘은 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슴 운동을 어, 뭘 할지 한번 또 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어디갔지? 제가 이제 윗가슴이 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인클라인 바벨프레스를 우선적으로 해요 네, 그 전에 이제 워밍업으로 워밍업으로 케이블플라이를 어, 좀 약간 선피로를 준다는 느낌으로 워밍업으로 케이블플라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클라인 덤벨프레스를 해주고요. 아유 좋다. 바벨 벤치프레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덤벨 벤치프레스를 해줍니다. 뭐 여기까지는 벤치를 플랫벤치를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인클라인을 먼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취향이나 어 아니면 나는 잉클라인이 더 약하다고 라 생각될 때 저는 잉클라인을 먼저 하거든요 잉클라인 조금이라도 중량감 있게 하기 위해서 잉클라인을 좀 먼저 하는 편이고요 어 이렇게 벤치프레스 두 개를 하고 힘이 좀 남으면 힘이 좀 남으면 이제 멀티암을 이용해서 벤치프레스를 해줄 건데 여섯 번째 운동을 해주고요 마무리로 이제 립스까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운동할 때 이제 많이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고 운동할 때좀 많이 제가 보니까 찡찡거렸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좀 찡찡거리긴 했지만, 뭔가리 잘하고 환경리 잘해서 좀 찡찡거리지 말아야겠어요. 아, 왜 이렇게 찡찡거리는지 모겠어 영상 보시고 또 감사하게 또 우리 교감님이 또 전화 주셨더라고요. 괜찮냐고 하면서. 뭐 찡찡거린 덕분에 또 교감님 목소리도 한번 들었고. 주말에 좀 많이 푹 쉬었어요. 약간 머릿속에서 뭐 다이어트다, 운동이다 이런 거좀 지워버리고, 잠도 좀 많이 자고, 푹 쉬고, 굉장히 컨디션 좋게 어, 왔고요.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컨디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빵빵해졌어요. 몸이 막 부대끼는 게 느껴져요. 어, 다시 운동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불타올랐습니다. 막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지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에는 잠깐 내려놓고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아예 그냥 푹 쉬면 다시 이제 막 운동에 대한 열정이나 욕구가 막 이렇게 또 불타오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쉬어가는 거에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쉬어야 될 때는 한 번씩 푹 쉬면서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감아놓으니까 훨씬 낫네요. 아이, 아파. 아 아파 아참 어려워 폼짐 어렵다 그죠? 또저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죠. 아, 오늘 루키아가 제가 주말에 계속 쳐져 있고 누워만 있고 루키아가 좀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줬어요. 루키아가 말이 좀 힘들었나봐. 어, 그래서 오늘 하루 저거 오늘까지 좀 자기는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잘때 엄청 건조했나봐요. 저희가 목이 살짝 부어가지고 어, 오늘은 오늘까지 이렇게 하는 휴식 하느라 그냥 어, 혼자 운동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틀 동안 잘 먹고 운동하니까, 어, 막, 좋네요, 느낌이. 의욕이 막 넘치네, 지금. 남은 두 달,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으악! 아 아빠! 머리 빡빡깎고, 수염 다 잘라버리고 싶어. 아, 진짜 짜증나. 진짜 내가 루키아한테 언젠간 내가 허락받아서 머리 빡빡깎는 거야, 진짜. 몇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너무 지쳐서 딥이 진행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블 이용해서 머신으로 딥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최대한 느낌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잘했어 아, 어, 오늘 잘했어 어, 좋아 느낌 잘와 가슴 운동이 끝났네 오늘부터는 이제 운동 끝난 다음에 유산소를 타거든요 어,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풍이가 지금 계속 이 운동 끝날 시간만 기다리거든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는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내일 만나요 하고 딱큰 소리로 하면 딱그 얘기 알아듣고 밖에서 기다리거든요 어, 우선은 운동이 끝나면 풍이 됐고 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동네를 좀 뛸까 가볍게? 자 이렇게 풍이 산책을 나왔고요 아, 어, 날씨 너무 좋네요. 아, 날씨 너무 좋고. 밖에서 달리기 좀만 하죠. 네. 풍이 산책하고. 아, 풍이 걸어다니면서 방구 껴. 똥물으면똥을싸지 걸어다니면서 방구를 껴. 지 앞서 이렇게 앞에서 앞에 가면서. 주인에 대한 존경이 없어, 얘는. 갑자기 걸어갔는데, 뽕. <웃음> 뽕. 어디가, 어디가? 아, 헬스할 거야? 풍이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유산소는 자전거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스크 쓰고 달리기 할 용기가 안 나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만 유산소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